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기사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너무 늦게 나왔었어. 이게 9턴인가에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 쓰는 거였고. 존나 센 수박 서버. <웃음> 존나 센수박서고과거 이름 무더 <웃음> <웃음> <웃음> 개웃기네. 일단은 지금은 싸움을 잘해야 돼. 그냥 싸움을 잘해야 돼가지고 혼란하다. 혼란해. 얘를 1타로 뒀어야 돼요. 에이. 저도 능지 떨어지니까 지금 이해해주세요. 무슨부다 아, 이겼네? 이게 킹갓 마제스티 울트라 소박서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얘왜 일곱 자리 나와? 뭐가 아니야 이거? 야왜 일곱 자리 돼?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건 또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아니 지금 싸움 중인데 왜 일곱 자리가 되냐고 아아아아왜 여덟 자리가 되냐고 왜 여덟 자리가 되냐고 아니 왜한 자리가 늘어왜 늘은... 너만 늘어나? 아니 나도 여덟 자리로 그러면 싸울래 씨부래 나 그럼 나야 나도 그러면 그이 자리 두발 하나 더 넣었지? 뒤졌다 간다 뒤졌다딱 때려 간다 구대아 한마리 추가되긴 했는데 그래도 할만해 일단 바로 틀어맞고 이거 그렇지 바로 틀어맞고 a c <목소리> 거. 어, h o n k o Oh, I 자 u s t c o 아직도 p w 팔 t h a good i d e 평생 두들기 세 숟가락으로 어, 언제까지 두들기나 보자 삼코박삼코발 아, 삶이라서 스물이곤 말이에요 ал f o s s u 잘 나왔다 초반에 체력관리가 엄청 잘 됐어 초반에 체력관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패치 리뷰 어제, 어제 6시에 있어요. 이번에 갓게임이에요. 이번 확정 나오면. 와! 50 곱하기 50인데, 진짜! 아니, 25%잖아! 아니! 아니! 아니 0.2% 사나 죽으란기